you uh -huh. 위지비티의위지입니다안나수이 리지 하면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브랜드에요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나수이 제품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가 그리고 또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 중에서는 젬푸딩 프라이머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몇 통째 쓰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한 제품이고요. 안나수이에서는 섀도우도 섀도우지만 블러셔, 하, 막 여러 가지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정말 엄청나게 사지기 시작했는데 안나수이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나수이 제품은 또 제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로 보여드릴 제품은 안나수이의 뜨끈뜨끈한 신상이에요. 1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2021년 스프링 에디션 바로 봄 컬렉션인 거죠. 하... 안나수이의 특징은 일단 패키지예요. 패키지에서부터 유니크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앙증맞고 다 갖고 있어. 이번에 스윗 오브 핑크 에디션이기 때문에 또 패키지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게이 블랙과 함께 이 핑크의 도트를 함께 볼수 있어요 보통 안나스윗하면 은 약간 바이올렛 컬러를 연상시키는데 이번에 스프링 컬렉션의 특징을 패키지에서부터 담아냈어요 스윗 블랙 스프링 컬렉션 이 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그러니까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요거 하나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최저가가 한 24,000원대에서 3만원대 요 사이로 구매 가능한데 공식적인 금액은 31,000원이에요. 이 아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파우더가 같이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요.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오일이라고 해서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 요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새틴한 느낌으로 발리는 느낌이에요.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301호이고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과 핑크 이렇게 2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열자마자 안나수이의 그 시그니처 로즈향 있죠? 확 느껴져요. 난 이게 너무 좋더라. 지금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핑크와 브라운의 컬러 좋아져 약간 이 컬러를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약간 발렌타인데이를 연상시키는 듯한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컬러 발색부터 바로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눈으로만 봤을 때는 글리터리한 섀도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발색을 해보니 자잘자잘한 펄감으로 이루어진 밀크 초콜릿 브라운 컬러예요 펄감이 너무 크지도 않은 자잘자잘한 펄과 중간중간에 과하지 않은 포인트 펄이 있어서 미세한 조명을 켜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골드, 핑크, 바이올렛 컬러의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펄로 되어 있어서 오묘한 브라운을 표현해주는 컬러예요 특히나 이번 섀도우의 특징은 펄감과 함께 마무리감이 새틴하면서 광택감을 주기 때문에 볼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핑크 컬러는 기본적으로 피부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투명함을 갖고 있는 핑크 컬러예요 핑크 컬러는 기존에 많이 봐왔던 핑크 컬러인데요. 이 핑크 안에 오팔 느낌의 펄감과 핑크 펄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비춰지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투명하지만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비춰지는 오팔 핑크의 컬러감을 볼 수가 있어요. 밀크 초콜릿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로 두가지 컬러로 메이크업 했을때 웨어러블 하면서 사랑스러운 메이크업 연출을 할수 있어요. 두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302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쿨톤에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와인 컬러에 붉은 브라운 컬러가 살짝 들어간 컬러예요 역시나 이 컬러에도 자잘자잘한 펄감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미세한 오팔펄의 베이스에 실버 컬러의 포인트펄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서 눈에 깊이감을 주면서 은근한 오묘함을 주는 컬러예요. 다음은 핑크 컬러인데요. 흰기 가득한 라이트한 핑크로 실버펄이 가득 들어가 있는 기존에 많이 봐오던 핑크 컬러예요. 쿨톤 가득한 컬러 구성으로 너무 진하지 않은 눈에 깊이감을 살짝 주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눈 앞부분에는 핑크로 뒷부분에는 와인빛 브라운 컬러로 연출을 해서 깊이감이 있지만 너무 딥하지 않은 메이크업으로 연출해봤어요. 다음은 수이블레 루즈 S 립컬러 중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립컬러 역시 시그니처 로즈 향으로 눈을 감아도 아 이것이 바로 안나스 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로즈 향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발림성은 얇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립스틱이지만 약간 틴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402호인데요.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클래식한 레드 컬러? 아니면 오렌지 레드인 줄 알았는데 손등에 올렸을 때생각과는 정말 다른 컬러였어요. 조명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자연광으로 발색되는 컬러가 실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시어 핑크 베이스에 레드 컬러가 가득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쿨톤 분들이 바르면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책색감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하세요. 입술을 살짝 올려 바르면 채도 낮은 푸시어 핑크빛의 레드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요.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채도 있는 쨍한 장미빛을 연상시키는 레드 컬러로 밝은 레드 컬러를 연출해줘요. 개인적으로 진하게 바른 컬러가 더마음에 드는데요.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에 402호 컬러만 발라도 시크한 느낌을 주는 컬러입니다. 제가 402호 컬러를 보니까 살짝 올렸을 때와 진하게 발랐을 때 느낌이 확 달라지는 컬러예요. 약간 두 가지 컬러를 바르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403호 컬러입니다. 손등에 올렸을 때는 정말 푸시아 컬러감이 가득 들어간 레드 컬러인데요. 402호 컬러의 푸시아 핑크 컬러를 좀더 많이 넣은 듯한 컬러의 느낌이에요. 입술에 살짝 올렸을 때는 라이트한 푸시아 핑크 컬러감으로 쿨톤 분들이 바르면 찰떡같이 어울리는 컬러예요. 한번더 덧발랐을 때는 손등에 올린 컬러보다는 발색 높은 쨍한 푸시아 핑크 컬러예요. 상큼하면서 포인트 립메이크업으로 연출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스위블랙립 제품은 바를 때 립스틱 느낌보다는 틴트 같은 가벼운 제형이었어요. 그런데 립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촉촉함이 오래가면서 컬러 지속력도 높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스위블랙 프레스드 파우더예요 제가 안나수이에서는 가루 파우더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린 컬러하고 바이올렛 컬러의 파우더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프레스드 파우더는 저는 사,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우선 일단 패키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딱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쿠션 사이즈보단 좀 작은? 약간 딱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나수이는 이 로즈향을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향기가 너무 좋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 일단 열면 이렇게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러는 딱한 가지, 베이지 컬러 딱한 가지인데 이거는 웜톤, 쿨톤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다되는 피지를 컨트롤하고 칙칙함과 번들거림을 방지하는 파우더라고 해요. 과다되는 피지를 컨트롤하고 약간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이 가루날림이 살짝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손등에 올려서 입자를 보면 프레스드 있지만 가루 파우더처럼 엄청 입자가 곱고 보들보들하게 올려져요. 그래서 꼭 가루 파우더가 아니더라도 베이킹 메이크업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퍼프를 사용해서 올리면 자연스럽게 파우더 연출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제 피부에 올려서 모공을 메워주고 번들거림을 방지하면서 보송한 도자기 같은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번들거리는 콧볼 쪽과 모공이 잘 보이는 앞볼 쪽에 톡톡톡 올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번들거리고 모공이 살짝살짝 보이는 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공이 메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 매, 마무리감이 실키하면서 매끄럽게 표현되고 더군다나 모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와 여기가 정말 좀 다르죠? 그 정도로 모공을 정말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양쪽 다 발라봤는데요. 모공을 블러처리한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들거리는 콧볼 쪽이나 모공을 살짝 블러 처리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안나 수이의 뜨끈뜨끈한 신상 2021년 스프링 컬렉션과 함께 수이블랙 제품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미지뷰티였습니다. 안녕!